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차량에서 방출되었다는 사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운전 중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2 가단 31938 2013 가단 881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소의지는 2012년 4월 29일 h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정면 소재 남해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에 선행사고로 정지되어 있던 f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사고 이후 위 화물차량에서 나와 있던 망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 전망 부에 충격되어 역과하게 하였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다음 날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해 보아도 망인은 위 화물차량에서 나와 있던 중 차량의 역바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을 제1호 중을 제3호 중에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각 사실조의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스스로 차량에서 나왔는지 운전 과정에서 방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망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서 방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써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선행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차량에서 방주되었다는 사실과 만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운전 중 상해사망보험금 채권의 발생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